진주수상뮤직 페스티벌이 진주남강에서 8월 5일부터 7일까지 펼쳐집니다. 네. 저희 노아조는 8월 5일 첫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들 즐겁게 노실 준비하고 오시면 저희가 아주 신나게 놀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남강에서 펼쳐지는 진주수상뮤직 페스티벌 8월 5일 저희 노아조가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 5일날 신나게 만나요. 만나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박창현입니다. 어, 2022년 8월 5일부터 7일까지 진주 수상 뮤직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저는 첫날인 8월 5일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그때 저랑 즐겁고 유쾌하고 감동적인 심가, 시간 함께 에,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냐고요 남강입니다. 여러분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야입니다 네 2022년 진주 수상 뮤직 페스티벌이 어 진주 남강에서 오는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YB는 둘째 날인 8월 6일에 남강 수상 특설 무대에서 신나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8월, 어, 며칠? 6일! 8월 6일! 6일! 6일 8월 진주 6일. 남강에서 만나! 만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주 오디션! 안녕하세요. 탄입니다. 네, 2022년 진주 수상 뮤직 페스티벌이 진주남강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와. 네, 기간은요.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고요. 저희 타는 8월 6일날 여러분들과 수상 무대에서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 Yeah, 그럼 8월 6일 진주남강에서 만나요! 만나요. 8월 6일 yeah. 만나 네 안녕하세요 비오입니다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2022 진주 수상뮤직 페스티벌 저 비오도 8월 6일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지만 오셔서 시원한 경치와 함께 제 무대 즐겁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만나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고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입니다 2022년 진주 수상뮤직 페스티벌이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진주 남당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가수 김동현입니다 2022년 진주 수상 뮤직 페스티벌이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진주남강에서 3일간 열립니다 저는 8월 6일날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페스티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6일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데이브레이크 입니다 2022 진주 수상 뮤직 페스티벌이 진주 남강에서 음. 올해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다고 합니다. <웃음> 예스! 자, 저희 데이 브레이크는요, 셋째 날인 8월 7일에 음. 수상 무대에서 신나게 놀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날 만나요. 8월 7일 남강입니다. 남강. 음. 안녕! 안녕하십니까. 이솔로몬입니다. 이번 2022년 8월 5일부터 7일까지 진주남강에서 수상 뮤직 페스티벌이 펼쳐지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7일날 마지막 날 갑니다. 저를 만나서 즐겁고 유쾌한 시간 함께 보내면 더 좋겠습니다. 7일날 현장에서 만나요.